오늘 알아볼 내용은 저승의 밤에 대한 기초적인 것과 정예 NPC인 미카엘라 융해의 퀘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승의 밤은 인스턴스로 입장할 수 있는 1인 던전으로 하루에 한 번만 할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 레벨 55 이상과 장비 점수 8000점이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걸려 있어요. 또한 다른 던전들과는 다르게 16분이라는 제한시간이 있어서 무한하게 던전에 있을 수 없으며 기다리는 시간인 1분을 제외하면 15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저승의 밤엔 다른 던전들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아군 NPC를 소환하여 함께 싸우는 구조이고 아군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을 보유한 상태로 할수 있으며 영혼의 힘은 필드에 있는 영혼에게 상호작용을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소환 가능한 NPC들은 일반과 정의로 구분되어지며 일반 NPC들은 소환될 때 영혼의 힘을 하나씩 소비하며, 종류는 서브탱커인 근접과 딜러인 원거리 그리고 힐러로 세가지예요 그리고 저승의 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스킬창을 통하여 어디서나 소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격명령과 다시 영혼 상태로 돌려버리는 스킬도 있고, 특정 정의 NPC를 소환하면 일반 NPC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스킬도 생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의 NPC는 포탈에서만 소환할 수 있으며 여섯 종류가 있고, 각각의 NPC들마다 고유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소환해야 해요. 또한 정의는 소환할 때 기본적으로 4개의 영혼을 소비하지만 전용 퀘스트를 완료하면 3개를 소비하게 되며 이것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 퀘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저승의 밤은 제한시간 내에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영혼을 수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위해서 약간의 팁이 있어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앞마당에 있는 적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닌 수급할 수 있는 영혼을 먹고 시작하는 것이며 보스몬스터 옆에 있는 4개의 영혼까지 빼먹을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영혼까지 습득하였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정의 NPC인 쿠커를 소환해주세요. 쿠커는 도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보스 몬스터를 영혼이 있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며, 해당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적 스킬이 있는 탈것을 사용하면 좋아요. 무적 패스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황천의 파수견에 어그를 끌게 되면 점프 공격을 하며 이 패턴의 데미지가 엄청 강력해서 웬만한 유저들은 한 방에 골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당 방법을 따라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는 멍멍이가 점프를 하고 나서 어그리 쿠커에게 옮겨가기 전까지는 유령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스 몬스터가 유저를 쫓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영혼 근처에 몬스터가 있으면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만일 보유하고 있는 무적팻이 없어서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용 스킬의 활쏘기를 이용하여 한대 때리고 뒤로 이동한 채로 그냥 죽으면 쿠커가 알아서 어그를 뺏어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쿠커와 보스 몬스터가 치고 박는 동안 빠르게 영혼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여 영혼 4개를 빼먹으면 돼요. 참 쉽죠? 이 아저씨는 기본적인 탈것조차 없어서 그냥 뛰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탈것을 활용해서 이동해주세요. 영혼을 회수했으면 소환해제 스킬을 사용하여 쿠커의 영혼도 회수해줘야 하며 만일 NPC들이 죽게 된다면 사용한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이 돼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와서 NPC를 소환하고 적들을 죽여가면서 점수를 쌓으면 되며 앞마당에는 힐을 해주는 NPC가 있기 때문에 힐러를 뽑지 않고 딜러 위주의 NPC들로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신의 직업군이 딜러가 아니라 힐러라면 힐러 NPC들을 소환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힐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NPC들도 연주에 의한 버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활기찬 광시곡을 사용하여 공격능력에 버프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몬스터가 모여있는 자리에는 탑이나 공성병기가 함께 있는 장소가 있으며 해당 오브젝트를 처치하게 되면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보상상자가 나타나며 별빛 아키움, 분홍 초승돌, 저승의 돌을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몬스터를 소환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으며 하피가 나왔을 경우 빠르게 처치해야 해요. 하피는 다른 몬스터들의 체력을 채워주는 스킬을 사용하며 빠르게 처치하지 못한다면 몬스터들과 계속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몬스터로는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몬스터는 주변 몬스터에게 실드를 걸어주기 때문에 무조건 극딜을 이용하여 빠르게 차치해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사명 특성에 있는 소드락지를 이용하여 실드를 뺏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점수에 따른 보상은 노르웨이트와 마찬가지로 우편을 통해서 상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자에서는 심연의 강화제와 접암목걸이 그리고 목걸이 각성 주문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저반 목걸이는 시면의 강화제를 이용하여 합성을 할수 있으며 공격에 대한 능력치가 우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딜러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지금까지 저승의 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 정예인 PC인 미카엘라 융해의 퀘스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카엘라 융에는 마법 딜러이며 포탑을 소환하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을 파괴하는 능력이 탁월한 n p c 예요 따라서 보스 몬스터를 잡는 구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NPC를 처음 소환하면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고 퀘스트의 내용은 시작 지점과 앞마당에 있는 NPC에게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해당 퀘스트가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 퀘스트이기 때문에 던전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장소에 있는 NPC들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남아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주문서를 보상으로 얻었으니 이것을 사용해주세요. 주문서를 사용하면 태초의 요람으로 이동이 되며 퀘스트 진행을 위한 NPC가 있는 장소는 여름잎 놀이터가 있는 입구 앞에 위치해 있어요. 해당 NPC에게 이야기를 하면 뒤쪽으로 이동하여 유령어된 미카일라 융에게 가라고 해요. 융해와 이야기를 했으면 아까 입구에 서있던 NPC에게 돌아가서 또 말을 걸어야 해요. 여기서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 연계 퀘스트라인은 NPC의 설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어디로 이동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맵 마커에 퀘스트 표시가 안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똥개 훈련하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여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다음 퀘스트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주문서를 받았어요. 주문서를 사용하여 이동한 지역은 청동 바위산이며 찾아가야 할 NPC가 있는 위치는 12시 방향으로 이동하여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NPC들에게 상호작용을 해야 퀘스트 완료 표시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 장소는 긴 모래톱에 주민회관이 있는 황금여왕구이며 영상에 보이는 장소로 이동해보면 저승의 밤에서 만날 수 있는 정예 NPC들이 모여있는 주점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퀘스트를 진행하더라도 한 번쯤은 꼭 와야하는 장소라서 기억해두세요. 주점 안에 있는 융해와 이야기를 하여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어지는 퀘스트는 쿠커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쿠커에게 받은 퀘스트의 내용은 불볕 황야에 있는 잡동산이폐허에서 NPC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전처럼 이동 주문서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가야해요. 웬만하면 직접 뛰어가는 것보단 다른 유저에게 포탈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어지는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선 기계 제작소로 이동해야 하며 호랑이 등뼈 산맥의 주민회관이 있는 쇠모루 마을에 포탈을 타고 이동하면 빠르게 갈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퀘스트 표시가 나타나 있는 NPC에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있는 기계장치에 상호작용을 해야해요. 상호작용을 하니까 캐릭터가 이상한 막춤을 추네요.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서 쿠커에게 보고를 하고 뒤에 나타난 기계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쿠커와 이야기를 해야해요. 보상으로 받은 주문서를 사용하면 청동 바위산지역으로 이동되며 초반부에 갔었던 장소에서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어요. 스토리를 읽으면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저라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이지만 모든 스토리를 스킵하면서 그냥 달리는 유저에겐 완전 고된 퀘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퀘스트가 끝난 건가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융해가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새로운 퀘스트를 하나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상호작용을 하여 퀘스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제 주점으로 돌아가서 쿠커에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퀘스트가 끝나게 돼요. 저승의 밤은 던전 공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유 퀘스트라인이 존재하며, 정해진 루트로 이동하는 기존 던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계획이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